다, 왔어, 다 왔어요. 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끝났다. 와왜 좀비! 이렇게 많아? 아하! 자 이쪽이야. 이쪽? 아 누나, 애들 어디 있는데요? 이쪽 체육관에 있어. 자자리로 올라가자. 이쪽이야. 아 예, 잠깐만요. 아아 아. 생존자들이. 어, 없는데요. 어디 어요 뭐야? 다 좀비로 변했나봐. 어떻게? <웃음> 어떻게? 아부야 진짜 생존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제 누나랑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돼. 여기도 위험해. 우리 당장 철구관 말고 저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 옥상요? 아 알겠습니다. 누나 먼저 가세요 그러면. 자 이쪽이야. 네 우, 누나 조심하세요. 좀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 준비야, 비 준비. 아, 어, 준비해, 얘들아 어떻게요? 어쩌? 나이스, 좋았어. 너도. 어쩌? 와, 누나 진짜 활잘 쏘신다. 어, 고마워. 어, 어. 어. 분간 여기는 안전할 거야.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생존자는 누나랑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있잖아. 어 누구야? 누구냐? 누구야? 누? 어째. 너 괜찮은 거야? 뭔 소리야? 네 눈을 보고도 몰라? 나 멀쩡하잖아 이상한데? 아 눈을 또왜 그런 거야? <웃음> 얘 봐라 나 멀쩡하다니까 그래? 야, 너 물고 싶지? 내목 뭐, 물고 싶지? 물어봐 물어봐 그 봐봐! 봐봐! 봐봐! 너 이상한 소리 지 <웃음> 아, 무슨 소리야? 아까 먹은 밥이 좀 소화가 안 됐나 보네? 드럼한 거야 <웃음> 근데 너 아까 종수박 괴롭히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종수 어디있어종수뭐 어디가서 좀비가 됐나 보지? 난 모르는 일 있세?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 누나 어 그래 예 저기 사람이 좀비 지고 활로 한번 쏴봐요 안 죽으면 좀비고 죽으면 사람이고 어 그럴까? <목소리> 야! 야씨들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좀비 맞잖아 너 하지마! 아니라니까 어어 어, 누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하지 마. 좀비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아누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아, 아 진짜 걱정을 해아 진짜 확 잡아먹어 볼 뭐?! 너 진짜 처비맞잖아 그래 내가 처비다아 이것들 안속 아넘어가안 자, 안속 하나다속 안속 안속 하나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속 안아아아 아, 마지막이다 <웃음> 까불겠어 나 그러잖아 아, 어떻게 경찰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학교에 좀비들이 많은데 경찰들도 코빼기도안 보이고 아 군인들도 안 보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전화를 해보자 전화 어딨어요? 교무실에 있어 자 일단은 너도 무기가 있어야 되니 내가 화를 좀 줄게 잠깐 받아봐 아네, 아 화려, 네? 하하, 아, <웃음> 활 기가 막혔어져. 오자. 우... 오, 너잘 쏜다. 뭐 아, 이 누나 저활잘쏴 보실래요? 뭐하는 짓이야? 너 교무실로 가시죠. 네, 그래, 이쪽으로 가자. 자, 이쪽으로. 어, 잠시만요. 제가, 제가, 제가 한 마리씩 한 마리 적치 할게요. 자, 먼저 너부터. 쳐, 아차. 오, 코봉이 나이스. 아, 아우. 이놈 점.. 뭐 잠좀야 어! 안전해요! 자 이쪽으로 누나! 어? 너 되게 멋있다 아 여기! 여기! 앗자! 아, 어! 어! 누나 이쪽으로! 야 간다! 간다! 따라오세요! 빨리 빨빨빨 와! 축차온다! 축차다 와! 와! 와! 축차다봉가오냐 봉가루니야 봉가루야봉가 뒤로 넘어가면 되잖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누나! 다 왔어! 조만조만조만조만 오! 야! 같이 가! 오, 진짜. 이야. 아, 쟤. 이쪽에들나다 왔어, 다 왔어요. 자, 왼쪽, 왼쪽, 왼쪽. <S> 왼쪽, 왼쪽. 큰 났다. 와, 이 와, 왜 이렇게 많아? 하하. 와, 와, 와. 와, 나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야. 아,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거 너무 많아, 누라 와, 사이가 좋세요 사이가 좋세요 와, 와, 와. 와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네네네! 가요 가요! 아이고! 아이고! 누나 누나 누나! 문재고 문재고 문재고! 자자! 자자! 자와제욕발데 진짜! 아치사여자도망가기해요 어, 전화기! 곧방아! 전화기도 붙잡지! 전화기 전화기! 아 어, 네! 전화기! 어! 여기 새 누나! 뭐! 어, 내가 해볼게! 자!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예! 짜장 두레! 짬뽕 하나! 배가 몹시 고파요! 뭐좀 장난해요? <웃음> 미안해, 장난친 거야. 아빠 경찰 전화해요! 알았어, 어우, 진짜.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니, 저희 학교에 고립됐어요. 여기 생존자는 딱두명 남았다고요. 언제 구하러 오실 거냐고요? 왜? 네? 학교에 폭탄을 토한다고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뭐요? 알아서 빠져나오라고요? 아니, 그런 게어딨어요 생존자 있다고요, 진짜! 아,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10분안에 폭탄이 터진대 그사이 빨리 우리 빠져나가야 돼 10분안에 학교를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애자 <웃음> 나랑 같이 나갈까? 어? 이거 귀남이 <웃음> 더럽게 날 방으로 떨어뜨려 잡아먹겠다 아 진짜 귀찮아 뭐하는시야뭘 뭐해 임마 잘가 빵 <웃음> 까불고 있어 요 옆으로 길이 있어요. 이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알았어. 자, 누나 제가 알기로는 좀비가 소리에 민감한 것 같거든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이쪽이에요. 조심하세요. 좀비 쌤조 조심. 지금 시끄럽거든. 알았어. 조 조심 조심 조심. 10분 안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죠, 누나? 방법이 있겠지. 어, 누나 나무로 뛰어내릴게요. 오 자. 아, 이쪽이에요. 오. 저러도 나 으아악 좀비 때마 누나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빠져 나가냐고요 시간 없다고요 그냥 우리 여기서 죽는 거라고 아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누나 안 되겠어 제가 저 좀비들을 유인할게요 누나라도 빠져 나가라고요 안돼 같이 살아야지 누나라도 사세요 전 괜찮아요 <웃음> 고마워 고봉아 네 고마워 너 천사야 그럼 빨리 저 좀비들을 몰아줄래?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재수 없이 극혐 완전 개그평 알았어요 누나 제가 유일할 테니까지 빠져나가세요 간다 간다 우와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여기다 저거라 나둘잖라 저잉 저잉 저잉 저잉 저잉 오버가 생각네 아 맞다 나한테 방구랑 좋은 무기가 있었지 방구를 모으자 엔스를 온몸에 측정을 시켜 <목소리> 한국 가스를 먹어 가스를 먹어 가스를 먹어 가스를 먹어 간다 이개 성들아! 이게 뭐야 <뭐해>? 이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뉴스 속보입니다. 국방부는 15시를 기점으로 좀비의 최초 발생지인 도상부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